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<웃음> 자 오늘도 방송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일단은 피파 좀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피파 들어가서 오늘 또 2대0으로 대한민국 팀이 승리를 해버렸는데 아 시세분석 딱 진짜 와 이란을 드디어 이겨버리네 우리나라가 자 일단은 여기서 대한민국 아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아마 가격대가 되게 다 올라갔을텐데 아까 전만 해도 제가 봤었거든요 가격을 이제 또 경기 보면서 또골 들어갔었을 때 손흥민의 또 중골슈팅 그또 들어갔었을 때 바로 봤었는데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가격대 변동이 별로 없네요 이거는 아 이런 요런 요런거 있대 와, 저런 거, 저런 거딱 올라가 주면서 손흥민, 그 다음에 지금 유스 애들 받을 것 같은데 김영권 삼카 오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희조. 황인조가나 진짜 가격대가 더 올랐을거라고 하거든 아지금좀 살짝 이제 구매 요청가가 와와 와. 17억 9천 지금 이제 최고가가 17억 9천이면 겁나게 올라가네 와 이제 또 김민재 권창훈 오카 아 근데 권창훈은 별로 안 올라갔다 야 이건 뭐와 상한가 올라가주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김민재 TK의 오카 이런거는 이런것들은 아직까지 다 안올라가네 근데 구매요청이 꽤 많다 김민재 김영권 오늘 나온 선수들 한번 다 볼게요 오카 이것도 최고가일 것 같은데? 최고가로 딱 이렇게 바로 팔리고 와 김진수 와 최고가 야 역시 이래서 한국 선수들을 미리 다 사놓고 가야 돼요 1234 5님 안녕하세요 김진수 그 다음에 김태환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와 야, 진짜 이때 샀었어야 했다. 이때만. 고현 진짜 두 배가가 올랐는데. 와. 가격대들 진짜로 웬만큼 다 올라갔네요. 진심으로. 김태환. 정우영. 오카. 와. 그 다음에 황희찬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황희찬도 보면은 오카 아 진짜 대한민국 선수들 더 올랐다 여기 상한가로 다 팔리고 이건 진짜로 좀만 있으면 또 다음주 화요일날에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한민국 선수들은 좀 묵혀두면 좋죠 아무래도 황희찬에다가 이제 손흥민하고 본것 같은데 손흥민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손흥민 이거 좀 팔려고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손흥민 제가 이거를 진짜 한 40억, 한 30억대 샀었거든요 30억대 샀었는데 아까 전만 하더라도 진짜로 52억에 막 걸리고 진짜 막 55억도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현재 이게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지금 이런데 이거는 일단 묵혀두고 있으면 60억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쌍값에 사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와, 손흥민. 김민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, 음. 이것도 불과 한 진짜 2, 3일 전만 하더라도, 계약대가 진짜 한 1억, 아니야, 18억 정도. 진짜 좀 되게 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, 와. 지금 보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하네요, 진심으로. 김민재부터. 아, 근 진짜 이대0으로 이긴 것만 해도, 아, 지금 너무 좋다, 음.